위 내용은 실제 중국 뉴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중국어를 번역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한국과 일본은 초기에 가장 먼저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. 몇 개월이 지나 한국은 안정상태로 돌아왔으며 확진자는 만 635명에서 2576명으로 떨어졌으며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.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염병 확진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. 일본은 한국처럼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곧 바이러스 대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. 4월 17일 일본 매체에서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예측하였다. 말하기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 중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는 노인에게 가장 취약하다. 만약 일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42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. 동시에 전문가는 지적을 하였다. 지금부터 일본은 호흡기를 사재기 해야 한다. 왜냐면 전염이 정점에 이르렀을 땐 85만 명에게 호흡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. 이 보도가 나간 후에 일본 정부도 즉시 회답을 하였다. 정부는 시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러야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. 한편 4월 18일까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9,800명이며 사망자가 200명을 초과했고 오늘 새롭게 491명이 늘었다. 며칠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곧 대폭발이 시작된다는 전조현상이다.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실제 확진자는 9,800명을 거뜬히 넘길 것이라고 한다. 왜냐면 지금 검사하는 사람들은 다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고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를 안 하고 있다. 또 언급할 만한 것은 일본의 상황이 악화된 후 미국 펜타곤 측도 긴장감이 붙기 시작하였다. 왜냐면 미군의 가장 큰 해외 주둔지가 바로 일본이기 때문이다. 그곳에 주둔하는 약 3.5만 명의 미군에게 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면 그들도 함께 변을 당할 것이다. 이처럼 중국은 일본의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위 내용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림픽을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. 대만과 디아위다오를 수복하기 가장 좋을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. 여기서 디아오이다오는 일본어로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며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미군을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2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없고. 이처럼 많은 중국인들은 일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지은 죄가 많기에 벌을 받는다는 댓글이 꽤 많았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